겹치지마 폭탄 제발 폭탄 겹치지마 어 뭐야 아 이게 죽음 겹치지마 시발 어! <웃음> <웃음> <오>, 겹쳐서는 안돼 <웃음> 아 미친놈이야? 아! 어? 저게 안먹어? 저게 안먹어지? 아 어, 구상을 못먹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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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발 내코 어쩔 거야 강남에서 진짜 한 건데 재밌었나 본데? 아씨발 어이없어 집단계야 어떡해 야, 야 봐봐 강남 코스들이 얼마 줄 알아 찌릴 뻔했잖아 타 <웃음> 먹어 <웃음> 탈타 <웃음> 먹어 소금벌 깨주지 <웃음> 야 이쁘게 갈았다 그래도 다 쓰고 소금도 다 쓰고 <웃음> 야 돈은 우리가 냈는데다 쓰는 분뭐냐 들여보내! 귀신과 니모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지. 야, 미친놈죽는명다 <웃음> <거를> 쳐먹네. <웃음> 아, 제가, 제가 살게요. 괜찮아요. 아, 이 ㅂ 둘이 무서 아니, 진, 진심이었지? 귀신이다? 응. 앞에 소금 있으니까 털지 말고. 저여 중간에 쓸게요. 저 여기 끝에 있을게요 굿. <웃음> 왔다! 어 지금. <웃음> 어, 씨발 또 대야. 아이나 나가. 아이나 씨발 아, 나가. 아이나 나가. 나야. 나나나 나오고 있어. 빨리. 나 찍어줘 아무나. 빨리 나 당하고 찍어, 있잖아. 찍어 봐. <웃음> 빨리 나 찍어줘. 찍어. 나찍힌나 지금! 지금? 됐어. 어! 방금 방금 장 땄음. 아니, 문 저거 개 조금 열렸다고. 저게 좋네. 여기 진짜 싸네. 좋네. 고맙다, 요노아 Where are you? 야, 후우, 소리 나도 방금 뒤에다 소리 나도 방금 뒤에서 소리 나 방금 소리 나 방금 뒤에서 소리 나도 소리 내 뒤에서 귀신 나왔다고 우와 서 소리 나도 방 e 뒤에서 소리 나도 방 나도 방 봤어! 못해먹겠 나도 누구야! 나문방 끼임, 리 나도 방나문 방금 소 나도 방금 <웃음> 아니 문다 치길래 열었는데 뭐... 나도 문다 치길래 열었 그사람이 뭐지? 계단을 안 오는데요? 내려갈까요? 아 왜요? 아! <웃음> <웃음> 어 <웃음> 빨리 찍어줘 찍어줘 문열 찍어줘요 빨리 빨리 빨리 지금 지금 지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금 지금 지금 오내라 내다 내다 아 저거 다찍거다 이번에도 이상한 게 죽었어 나! 있다네? 왜 이렇게 죽었어? 야, 문 닫지! 응? 도망쳐! 응! 어? 어 뭐야? 아니 나가! <웃음> 어나 너무 급하게.. <웃음> 나 쫄아서 쇼쇼 떠나기 놀라버리 어떡해? 아니, 아니 나 너한테 어 누가 되게 힙한 소리를 냈어 어, 내 동생이. 아, 깜빡거린다. 아니, 아니 아니 깜빡거린다. 어, 맞네. 진지귀신이 어, 어디 어디로 워야 되네? 아니, 얘들 어디가? 귀여운데 귀신이. 어디 음 어, 나야. 나나나나 나. 빨리 빨리 빨 찍어 봐. 가야 빨리. 아, 여기 있다. 응? 아.